지금 피부과가 매우 시급합니다 갑작스럽게 막 피부에 트러블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피부과를 가려고 하는데 피부과 근처에 자라 매장이 있어요 그래서 자라 매장 잠깐 들렀다가 급하게 또 들어와 봐야 돼요 자 이제 피부과로 좀 가볼까요? 너무 쌩머리가요 요즘 주말만 되면 자꾸 비가 오는 것 같아요 그쵸? 입니다. 이어서 50m 앞 직진 방향 고속과 배고파요. 아침을 안 먹거나 왔더니. 애니타임. 이거 운전할 때 먹으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짜 오늘 죄다 자라예요. t h e 양이 될 화장실 청소도 끝. 저녁 준비 끝! 선생님 이렇게 재주가 많아서 우와 색깔 너무 예쁘다 미쳤다 진짜 두 번째는 짠 파스텔톤의 스트라이크? 셔츠 같은 건데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짜잔 짠 이게 컬러가 우와 완전 무지개떡 같아요 <웃음> 핑크색 어,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 노란색까지 이렇게 이렇게, 어, 그리고 살짝 보라색까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컬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색자를 입었을 때 되게 예쁘더라고요. 입은 모습은 하울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대망의 자라. 뜯어봅니다. 뿌이샥! 냄새 되게 좋다 자라에서 이번에 향수를 새로 출시해서 그런지 이런거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자라에서 이만큼이나 엄청 많이 샀는데 뭘 샀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오늘의 데일리 룩입니다. 날씨가 조금 추워서 니트를 입었어요. 안에 반팔티 있고 이건 자라 거이 니트는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타임스퀘어였었던 것 같은데 밑에 청바지는 베지터블 그리고 가방은 레이드백입니다. 예쁘죠? 저는 나가보겠습니다. 집에 나가기 전에 찍었어야 됐는데 못 찍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찍습니다. 오늘의 데일리룩이에요. 짜잔! 이 셔츠는 나무브림이라는 곳에서 구입한 셔츠인데 파스텔톤이라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지금 딱이 계절에 입어야지 조금만 더 더워지면 좀 더워질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셔츠를 한 쪽은 넣고 한 쪽은 뺐는데 셔츠가 생각보다 좀 길어서 뺀 부분이 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좀 실로 박아줬어요. 그리고 이 슬랙스는 라이크유에서 구입한 슬랙스인데 살짝 부츠컷으로 떨어지면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신발이 조금 엔지네요. 가방은 레이드백. 제가 왓츠마이백 찍었던 가방이거든요. 요거 지금 세일해서 10만 원에 살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다른 색깔도 살까 엄청 고민 중인 가방입니다. 팔찌는 제가 태국 갔을 때 구입한 팔찌고요.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이 목걸이들이에요. 집에 있는 목걸이를 막 레이어드를 해봤거든요. 셔츠 색깔이 굉장히 다양한 그런 파스텔 톤이어서 그런지 나름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오늘은 입고 나갔다 왔습니다. 거실에 지금 소파가 <웃음> 빠져가지고 뭐가 되게 횡하고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얼른 빨리 새 소파를 구입해서 예쁘게 놓고 싶습니다. 요거는 나무 그림에서 산 셔츠 인데 이렇게 그냥 툭 걸쳐 주기만 해도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자라진 제가 작년에 구입한 건데 맘 핏이 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많이 워싱이 심하게 들어가서 사실 조금 과한 느낌이 있지만 그래서 또 나름 몰드한 느낌이 있어요 되게 잘 입고 있는 그런 바지고 이런 흰색 기본 티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흰색 기본티는 자라꺼입니다. 이렇게 입고 저는 산책을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오늘의 데일리 룩입니다. 오늘 또 다른 브랜드로 소파를 보러 가요. 그래서 얼른 소파만 보고 들어올 예정이라 간단하게 입어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입고 있고요. 자라 자라 다 자라네요. 자락 파슨이를 숨길 수가 없어요. 이게 요거 자켓 지금 세일해서 29,000원에 팔더라고요. 다들 구입하셨나요? 저는 너무나 잘 입고 있고 이번에 친구 생일 선물로 이 자켓을 선물해줬는데 애기 거랑 같이 세트로 사줬거든요. 근데 잘 입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나 마음에 드는 애정하는 자켓이라서 여러분들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저는 얼른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다녀올게요.